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지도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일부였는데 이번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몇 가지 옵션 같은 것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뭐가 있다 이 지역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설명 메뉴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화면처럼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자료 안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박스를 집어넣어서 이미지 텍스트를 집어넣고 여기 안에 어떤 매물이 있다 또는 어떤 아파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보 입력 칸을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1편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요 이미지를 그냥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다 그냥 화살표만 입력하면 돼요 삽입 도형 선 도형 중에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 선 화살표 이걸 선택하셔서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이미지로 가져갔을 때 이미지 의 상하좌우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뭔가 이렇게 회색 점이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을 도형과 연결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주셔도 돼요 자 선택하시고 자 도형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형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볼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동을 톡 시키면 화살표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택하셔서 실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선이 있는데 선의 색상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색상은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그 중에서도 진한 빨간색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너비를 굵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아이 부분에 이 이미지가 들어간다 이 아파트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두개의 자료를 지금부터 계속 활용을 하실건데 어떻게 활용을 할거냐 자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렇게 이동시키는거죠 그리고 요거는 요쪽으로 그러면은 위쪽은 요 아파트고 아래쪽은 요 아파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번 아래쪽으로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화살표만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드니까 아 여기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지죠. 그쵸? 그리고 그 나머지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미지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일단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딱 나왔죠 이때 여기 있는 아파트를 연결해 주듯시 화살표를 또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하나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둘 굳이 연결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셋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 여기 이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볼수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죠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고 싶다 이미지를 그렇다면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이런 아파트 이런 거톡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여기에서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끝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여기에 이렇게 가려서 삽입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고 가려주시, 가려주시거나 또는 이거 삭제하고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새롭게 아파트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미지의 크기가 여기 있는 거 자세히 보시 왼쪽에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좌우로 길어요 근데 이거는 정사각형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불균형한 느낌이에요 어떤 거는 막 이렇고 막 어떤 거는 막 위아래로 잡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이 자료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깔끔해 보이게끔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조차도 다른 이미지들과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겹쳐줍니다 아 참고로 이미지는 위아래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미지 비율이 깨져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그렇겠죠 근데 좀 별로 티가 안 난다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그림 서식 자르기 해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이미지랑 겹치게끔 만들어서 마우스 톡 눌러주시고 뒤쪽에 있는 이미지는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이미지는 위쪽에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똑같아져서 더 보기가 좋아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하나하나 잘라 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더 고급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그냥 도형 사각형 도형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실선의 색상을 약간 좀 어두운 검정색 채우기 색상을 약간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 이미지를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시고 하나 뿅 하고 들어가게끔 즉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삽입 텍스트 상자 바깥쪽에서 콕 해서 일단 아파트 이름 자 그리고 글꼴도 제가 이전 편에서 알려드렸었죠 저는 에스코 드림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글꼴 크기 조금 만더 작게 예를 들어서 중공년도 아래쪽에는 간단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요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그대로 똑같은 게 하나가 복사가 돼요 이때 더 텍스트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고 글꼴은 조금만 더 얇은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다 굵으면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오, 이거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틀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도형만 전체다 이것만 전체다 선택,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G, 그룹화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형처럼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하나 뿅 하고 복사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한번더 복사를 하면 똑같은 자료가 3개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하면 이렇게 총 6개의 아파트 설명을 할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화살표를 삽입을 할 건데요 화살표는 삽입 도형. 화살표 중에서도 이번에는 여기 꺾인 화살표 연결선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해서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나 화살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다 복사를 해서 만들어줄게요.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일단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아파트 지금 여기 에 있는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 텍스트를 가리잖아요. 이럴 때는 중간에 있는 노란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거 자체를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도 되고 요 이렇게 굳이 꼭 중앙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하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 여기에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자료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이라고 한다면 몇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구독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정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런 아파트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요 내가 붙여넣고 싶은 교체하고 싶은 이미지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가시면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게 여기 클립보드에서 라고 하는 곳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크기 그대로 삽입이 될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미리 잘라놨었던 이미지 그대로 삽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도 다른 이미지 세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리고 바꾸고 싶은 이미지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클립보드에서 눌러주시면 그대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깔끔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하나하나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난그좀 이하 버전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복사를 해서는 안돼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신 상태에서 파일화 시킨 다음에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교체를 해도 모양이 아마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양이 좀 틀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지를 그냥 달라주시거나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업하는 건 아닌데 어, 가급적이면 좀 좋은 자료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한번 그러니까 MS365, 마이크로소프트365 구독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든 자료를 파일화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빨리 보내면 좋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보내게 된다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겉에 비어있는 부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텅빈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에 추천하는 방식이 뭐냐면 애초에 이 슬라이드 전체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림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자이 슬라이드만 그런 그림으로 저장하려면 왼쪽 상단 파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셔서 파일을 저장할건데 여기 파일 형식 보이시죠 이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눌러주시는 겁니다 png 형식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할 거냐, 현재 슬라이드만 할 거냐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냥 저는 현재 슬라이드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만 방금 전에 봤었던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슬라이드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바탕화면으로 갔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전체 저장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카톡에다가 Ctrl V 붙여넣기를 하고 전송을 누르면 방금 전에 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고품질의 이미지가 저장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지도 이미지를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1화에서 만들었었던 자료에 좀더 플러스 알파로 메뉴 같은 것들을 넣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넣고 화살표만 집어넣어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방금 전에 했었던 것이 어렵다면 첫 번째 알려드렸던 거 그리고 좀더난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알려드렸던 거. 그런 것들 실습해보시면서 따라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